반갑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사소하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소하니까 다행이네요 그 말을 할까 말까 자주 망설이게 됩니다 뭔가 시정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지적을 하면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표정과 기운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부작용이 일어났죠. 예, 그동안 몇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라 좀 마음공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인간관계까지 어그러지는 것 같아 점점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말을 하자니 못 봐야 되는 것 같고 말을 하지 않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작은... 작은 원망에 큰 은혜를 가린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소한 잘못, 사소한 벌은, 나쁜 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결정적인 단점도 많은데, 사소한 것까지를 생각하면 정말,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 어그 일단 이 동료에 대해서 이 작은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동료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은혜에 대한 관점이 있는 상태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 공부는 내 마음 공부거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지혜롭게 바르게 행동할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이 마음 공부 관점으로 보니까 아좀 다르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좀 걸리는 것은 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그 도움을, 조언을 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이 불편함을 못 견뎌 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지적 더 나쁘게 하면 서 지적질이라고 하는데 지적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 나쁜 그 마음이 묻어나오고 그 기운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좀 표현을 어좀 자제를 하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어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쉬운 생각을 다 깊이 할때 이제 지혜 지혜롭게 판단해야 을 되는데 이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한다고 그러죠 서로 입장을 바꿔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이 버릇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어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좀 고무적인 것이 본인의 마음들을 잘 보고 계세요 대단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을 할까 말까 자주 망설이게 됩니다라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이분은 할까 말까 하고 벌써 이렇게 마음을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미 그 온생취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이제 취사하자는데 이미 이때 온전한 생각으로 까지가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했지만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인간관계까지 어그러지면 안 되겠구나 꼭 필요한 업무 외에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거죠 그 직장 내에 이제 동료라고 하지만 음, 동료라고 하니까 이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적인 잘못을 지적해서 수정시켜야 할그 의무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매뉴얼대로 상대방이 안 했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우리 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할때이 사소한 것이지만 더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냐 아니면 나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상태냐에 따라 이 취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이런 책임이 있다고 하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지적을 하고 그 나머지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푼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수평적 관계라면 아뭐늘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인간관계까지 어우러지지는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 동료에 대한 그 은혜 또는 신뢰 또는 내가 상대방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혹시 그냥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본 상태에서 표현을 잘 골라서 원만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마음가짐이 될 때까지 좀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마음을 좀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더 들여다보는 그런 다음에 취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자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쏟아내는 것이지 상대방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죠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하고 인간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 신뢰를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충분하게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말 아껴주는 마음에서 상대방이 내가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수용적일 때 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면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을 하는 그 테크닉을 좀 동원하셔서 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음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 불편함을 좀 감내하면서 정확한 답, 합리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뭐 하나만한 말씀 같을지 모르지만 음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를 할때 할까 말까 망설이고 하고 나서 상대방 기분을 잘읽고 아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를 그냥 반복해서 하시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성공,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생활을 잘 하실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인화하면서 이렇게 성공스러운, 성공할 만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실 만한 분이다 하는 그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